구독과 좋아요 <웃음> 알림 설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니까하이하이 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지금 네명이서 커플티를 입고 있어요 네, 나는 반딧불 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세요하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요네녕하세요요 아주 예. 요아 그 수상하신 분들께 다 보냈습니다 n 이, 이 티셔츠는 절대 어디서도 구매할 수 없는. 네. 네. 이제 더이상 a n 계획도 없죠 네 a Santa, Santa, Santa, Santa, Santa, 님 a 산타 a Santa, s a 욕을 a Santa, s a 만 시키고 a n t a Santa, s 이 n t 이 s 이 n t a s 이 n 이 a Santa, 안 a 그, 왜, 나는 안 줘. <웃음> 나는 왜안 줘? <웃음> 정상으로 빨면 안 돼요 이런 거라서 면이면 이게 꽉 무, 무, 갖고 있는데 꼴리라서 울로 돌려야 돼요? 이거 울로 돌린 거예요 사야겠네요 이래요. 못 산다니까 이 양반아 <웃음> <웃음> 박선수 팀못 사요 <웃음> 한 12,000분 정도께서 사주신다고 하면 뭐 찍을 뭐, 수 있는지 저희가 한번 <웃음> 좀 고려해보겠습니다 12,000분께서? 네. 12,000분 <웃음> 예약제 지금부터 받을게요 1 2 0 0 0 예약이 끝나야지만 구매를 할수 있어 <웃음> 엄마 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아이디 가 없게지? <웃음> 호랑이 털님께서 오셨어요. <웃음> 아나왜 이렇게 이런 게 웃기지? <웃음> 호랑이, 호랑이 사진 일단 <웃음> 고딩인데 우락계를 다 중식이 들어요. 더더 전파 더 전파하렴 친구야. 아 네, 감사합니다. 정교생이몇 명인지 그, 좀 알려주세요. 어. 구독과 좋아요, <웃음> 알림 설정까지. 네. 부탁드릴게요. <웃음> 응. 뭔가 해야겠더라. 지난주에, 아, 지난주에 연습했잖아. 아 그거요. 어. 구독과 좋아요. <웃음> 뭐였나? <했나? 웃음> 알림 설정. 이거. 나중에 그 편집해줘요. 이거 뿅뿅하는 거뭐 있던데. 다른 <웃음> 보니까. 구독. 구독과 좋아요. <웃음> <웃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자 읽어줘라 중시가 <웃음> 사연 게시판 읽어줘 보헤미안 써니님께서 알바하다가 써니님이 맺었으니까 갑자기 지난주에 다녀온 가족여행이 생각, 생각나서 몇 잤어요 이번에 여성분이야네 여성분이요 <웃음> 아버지가 심심하신지 친구들을 모았어요 다차고차 펜션을 예약했으니 무조건 내려오라고 그여주고 재워주고 몸만 오면 되는데 튕기면 너만 손해라고 영업하시길래 못디기는척 들어갔어요. 등갈비가 먹고 싶다던 아버지는 진짜 며칠 굶은 사람처럼 야무지게 뜯으시더라고요. <웃음> 제가 고기를 사가지고 굽지도 않았는데 보는 것만으로도 이상하게 뿌듯했어요. 그리고 근처 해수욕장에 산책을 갔다가 조카들이 수영을 하고 놀았어요. 남동생이 애들이랑 같이 있고 아버지랑 엄니는 올케랑 저는 물을 사장에서 돌짜를 펴고 앉아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왠 꼬맹이가 저한테 뛰어나, 뛰어와서 으아아 더 하고 소리치는 거예요 근데 얼굴을 보고는 모르는 사람들이라 놀랬나 봐요 <웃음> <웃음> 아, 꼬맹이가 자기 자기 지인인 줄 알고 저와. <웃음> 아, <더워. 웃음> 야아더 <더워. 웃음> <웃음> 얼음이 됐더라고요. 그때 아버지가 싱글싱글 웃으시면서 왜? 번지수가 틀려 불었어 하고 놀리니까 애가 뿌 울면서 도망갔어요. 아, 울었어 <웃음> 부끄러워서 도망갔어. 마무리는 <웃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도 장난기 많은데 아버지 피를 물려받았나 봐요. 커피 마시다 생각나서 피식 웃었습니다. 하고 사진, 사진이 뭐예요? <웃음> <웃음> <웃음> 이 사진 뭐야? 이 사진 보고 싶으시면 카페 가이 앞에서 보세요.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설경님께서 아 진짜 아이 너무 귀엽네요. 저도 어렸을 때 외삼촌 차를 외간색만 외우다가 모르는 사람 차 문을 연적이 있어서 추억이 생각나기도 했어요. 그리고 같이 여행 즐르륵 다녀오신 것 같아요. 읽으면 서운했습니다. 사연 재미있게 읽고 갑니다. 네, 잘 읽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저도 사람이 깔린 적이 있어요. 음. 그 굉장히 오래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 당시에 엄청 긴 드레드를 머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웃음> 네, 클럽 타 앞에서 이제, 이제 쉬는 시간에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음. 이제 드레드를 엄청 한친 어떤 사람이 조금씩 앉아 가지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되게 당연하게 친군 줄 알고 발로, 발로 이렇게 쭉 차면서 야 이랬는데, 그 킹스턴 땡땡스카의 그... <웃음> 그 형님이더라고요. 그때 모르는 사이였는데 아 그래서 굉장히 난감했던 적이 기억이 나네요. 음,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노래방에 갔는데 노래 부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음. 누가 들어왔는데 앉더라고요. 그러고 이러고 자기네 방인지 알았나 봐요. 아, 네가 실수한 게 아니라 음, 저, 저 성분이었는데 이렇게 한 10분 지났는데 <웃음> 그 친구가 <웃음> 찾아서 찾으러 왔어요. <웃음> <웃음> 우리 계속 노래를 불렀어 그냥. 뭐야? 뭐이 사람 뭐야? 여자친구가 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얘 여기서 잠깐 얘 우리 방 아니야 어떡해? 뭐 진짜가 모르면서 왠지 이상하더라. <웃음> <웃음> 노래를 이상하게잘 부르더라. 그래서. 당신 다나 처음 봤던 그거리에서 두 분. 예. 아, 그러네레 걸리네 런는 그런 애, 그런 봐요런 애, 그런 애, 그런 애, 그런 애, 몰라요 그런 애, 그런 애, 그런 안녕해 지금 런 애, 그런 애, 그런 애, 그런 애, 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